네, 안녕하십니까. 뭐 저도 어색해요. <웃음> 뭐 너무 어색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편하게. 네, 저 언니 보고 얘기하는 게더 편할 것 같아요. <웃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드세요. 안녕하세요. 음.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네, 저는 성북구에서 한 지난 10여 년 동안 지역에 살면서 활동해왔던 김기민이라고 합니다. 김민 음, 네 저는 중인인는데 <웃음> 네. 저는 이제 사단법인 대한문신사 중앙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임보란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왠지 자주 보는 사이거든겠네요 <웃음> 네. 대전시 유성구 갑천변에 사는 주부 박윤미입니다 열아홉 살 학생이고요 이름은 김주현이라고 하는데 음. 지금 이제 안산 와 m c a 라는그 단체에서 청소년 활동이라든지 삼 정권 그런 활동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등록하신 대화 주제가. 네. 당연히 청소년 참정권 네. 확대겠네요. 네. 청소년 하면 보통 교육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감 선거를 청소년이 직접 보일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기 위해서 청소년 얘기를 좀더 주도적으로 대외적으로 할수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 제가 자치와 사람이라는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같이 활동하는 회원분께서 이번에 민주당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이런 플랫폼을 운영한다는 라 얘기를 좀 전해 듣고서 신청을 해보게 됐습니다. 음. 주변에서 소개를 받았고요. 마침 이러한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싶었는데 발언을 할 기회가 저한테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너무나 좋은 기회에서 기꺼이 참여했습니다. 사실 제 직업이 문신사예요. 지금 문신이 의료법으로 처벌받고 있잖아요. 저희 회원들도 하루가 멀다하게 처벌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딱 저희한테 필요한 얘기더라.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에.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와 불안에 대한 질문을 선택을 했었고 음. 그 삶의 국면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불안들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음. 주제로 얘기를 지난주 월요일에 한번 나눠봤습니다 음. 아 이미 그러면 등록을 한 것을 넘어서서 대화까지 나눠보신 거예요? 일단 좀 가까운 동료들이랑 먼저 한번 해봤는데 되게 생각보다 좀 얘기를 재미있게 잘나눠눴습요 네. 평상시 그런 대화를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직장 동료라든지 아니면 가족분들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십니까? 친구나 가족들을 딱히 가리지 않고 음. 장소와도 상관없이 주로 많은 대화를 나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선고권 연령 자체가 낮아졌기 때문에 맞아, 그렇죠. 저희 고3 학생들이 또 일부 학생들은 선거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얘기들이 더 활발해지게 된것 같습니다. 지2이 30대 때는 얘기를 좀더 많이 나눴던 것 같은데 음. 이 제가 제 이제 마흔에 접어들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런 얘기들을 나누는 게좀 부담스럽고 어렵더라고요. 왜요? 왜요? 이제 저희 정도 나이가 되면 음. 각자 어떤 삶의 방식이나 음. 어떤 정치적 가치관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좀 견고하게 자리 잡혀 있는 분들이 음. 많은 것 같고 가치관을 다른 걸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좀 음. 부드럽고 원만하게 넘어가기보다 좀 음. 서로 불편한 상황들이 좀 생길 수도 있다 보니까 조금씩 피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막 나중에 제가 혹시 톡장으로 등록할 기회가 있으면 우리는 왜 대화를 피하는가, 음. 왜 우리는 대화를 어려워하는가 이런 것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되게 해보고 싶네요 그 업장에서 현직에 있다 보니 손님들이 얘기가 좀더 많아요 아직도 안 됐어? 이렇게 얘기하고 너무 안 됐다 어지간하면 해주지 그래서 소수의 의견들도 국가적으로 조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을까 네. 부탁드립니다. 갑천을 국가습지로 지정해요. 네. 제가 죄송한데 갑천을 제가 잘 모릅니다. 그렇죠?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준비를 해왔습니다. 음. <웃음> 갑천은 대둔산에서 발원해서 금강으로 합류하는 금강제일지류로서 총 길이가 74km입니다. 음. 그중에서 월평공원과 이어지는 자연하천 구간은 국내 유일의 도심 속 습지 생태계를 갖고 있습니다. 음. 거기에 미호종계를 비롯해서 천연기념물과 희귀종 등 900여종의 식하고 있는 생명 다양성의 보고입니다. 그러니까 토목 공사로 이제 이미 많이 잠식됐는데 얼마 남지 않은 이 구간마저 잠식된다면 천혜의 선물을 잃어버리는 게 됩니다. 음. 모두의 대화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도 많은 대화를 나누실 것 같은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그 제가 사실 정치에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음. 보니까는 생활이 그 정치랑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를 좀 최근에 알았어요. 음. 이런 작은 것들을 조금 주변에 알리거나 사회적 관심을 불어 일으키려면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작은 목소리를 계속 내줘야 된다라는 거를 이번 기회에도 많이 알아서 네. 저희들 좀 봐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좀 계속 해보고 그러려고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불안 네. 2주 안에 좀 최대한 한 두어 번 정도는 모임을 더 열어볼 생각입니다. 네. 지금 1월 1일부터 매주 거리미사가 있고 그리고 줍깅을 실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번에 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함께 이 갑천 자연하천 구간을 국가습지로 지정하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 일단은 이번에 대선도 있고 교육감 선거도 있기 때문에 음. 일단 그거를 모의투표를 어떻게 진행을 할지 그거를 위주로 좀 진행을 할것 같습니다 모의투표를 진행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네, 원래도 꾸준히 진행을 해왔었고 음.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더 진행을 해보려고 방안을 계속 구색하는 중입니다. 톡 모임에서 나누신 대화는 저희들이 취합하고 분류하고 정리해서 다양한 경로로 전달을 해서 정책에 반영된다든지 이런 작업을 할 테니까 그런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좀 남겨주십시오. 정치에 대한 얘기들이 좀 어려워지고 불편해지는 게 절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싸우는 것도 사실 저는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싸움 자체를 피하게 돼버리고 갈등 자체를 회피해버리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잃어버린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부담감은 조금 내려놓고 좀 편하게 얘기를 많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가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들을 더 활발하게 나누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는 K-뷰티, K-뷰티 많이 하는데 반영구 화장이나 타투 같은 경우에도 유명한 우리나라 타투이스분들은 트 유명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양성화해서 더 이상 범법자 양성을 하지 않는 정말 K-뷰티가 될수 있는 어, 선진국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좀 됐으면 하는 게제 바람입니다 조금 더 많은 정치인들이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이번 대선 때보다 다양하게 그리고 좀더 효과적인 그런 방안들을 내세워주기를 좀 요청하는 목소리를 좀 내보겠습니다, 저는 음.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요 이렇게 하나? <웃음> <웃음> 감사이니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나라,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십시오. 이재명은 합니다를 외칠 수 있었던 것은 국민 여러분께서 언제나 함께 해줄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은 함께 합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로 더욱 어려워진 우리들의 삶을 오늘보다 더낫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소중히 여기고 무엇부터 먼저 해야 할까요? 저 이재명 한 사람의 생각보다 열 사람의 생각이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재명이 도구가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어려움을 풀어 가겠습니다. 나라의 비전과 미래를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대화가 정책이 됩니다.